매니저는 정말 힘들겠다! 갑자기 왜? 멜로디 연습지도에 미션 회의 작곡까지! 과연 내가 좀 유능해서 가능한 거라고 프로듀서급 매니저라고나 할까? 아침에 깨워줘, 매직 에이전트 챙겨줘, 의상 카드 정리해줘! 허우, 정말 매니저 너무 힘든 거 같아! 그건 너희가 너무한 거 아니냐? 샤이닝스타 24호! 무브, 무브! 내가 오빠의 매니저? 프라이데이 오빠 매니저는 열심히 하려고! 잘 가르쳐 줄 거지지! 뭐? 프라이데이? 나 파업이니까 찾지마!